저는 밀크티 주세요. 자기는 <웃음> 그렇게 주세요. 네. 자기야, <웃음> 너 지금 저 알바생 보고 웃은 거야? <웃음> 어이없다. 네 옆에 나 있는 건안 보이고 알바생은 보여?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늘 본것 중에 제일 밝게 웃던데? <웃음> 나랑 다이트 하지 말고 쟤랑 놀아? 전현이랑 가서 놀라고 전화번호를 따든 침대에서 뒹굴든 걔랑 놀라고 지금 이게 뭐야? 나랑 놀러나와서 기분 나쁘게 그래 좋은 날이지 좋은 날왜이러겠어 내가 네행동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너 요즘 자주 이러더라 그치? 배실배실 자주 웃던데 뭐 아니 그렇게 흘리고 다녀서 뭐 하려고? 그냥 전번을 딱 대놓고, 그렇게 웃어주지 말고. 내 싫댔잖아. 너딴 년들한테 웃어주는 거 싫다고. 내몇번 말해? 내 말이 맑같지가 않아? 나 아파도, 너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까지 이렇게 곱게 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니? 기분만 잡치고 진짜 뭐가 아닌데,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아니, 저번이랑 똑같잖아. 지금 그만하자. 옛날 일 꺼내면 뭐 해? 그치? 다 잊기로 한 거고 잊어야 되는데 네가 딴 사람들 보면서 웃을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 그때 일 떠오르고 그때 일 떠오르면 내 꼭지가 돌아서 어떻게 어떻게 감당이 안돼 미안 그냥 너가 나만 봤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한테 웃어보이지도 않고 나만 쳐다봤으면 좋겠어 그래주면 안 돼? 나 외의 것은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은 걸 원하는 거야 지금? 그냥 우리 집에 묶어놓고 싶어 아무도 못 보게 나만 너볼수 있게 꽁꽁 가둬서 나만 소장하고 싶은데 <웃음> 무리겠지? 무를 <모를> 거야, 그치? <웃음> 그 표정 뭐야? 언니가 무섭니? 되게 무섭게 쳐다본다 그냥 난 널 사랑하는 것뿐이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마음이 주체가 안되는 것뿐이라고. 널 놓치기 싫고 보내기도 싫고 나만 가지고 싶고 네 눈으로 다른 사람들 보는 거 너무 싫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너랑 나랑만 남았으면 좋겠다 아니네 주위 사람들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네가 완벽히 외로워져서 그 옆에 나 혼자만 있었으면 좋겠어 <웃음> 안되겠지? 그런 거 네 주위 사람들 치우는 것보다 그냥 너 하나 데리고 가면 끝인데 <웃음> 아, 진짜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음료수 나왔나보네 넌 여기 앉아있어 가지마 전현이랑또너 쳐다보는 거 싫으니까 내가 갈게 여기 꼼짝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여기 앉아있어 알겠지?